그러잖요오늘센로내가서 센터 버스 타고 한 시간 정도. 전들은 같이 구경 갔고요. 이게 버스에서 물건도 팔고 그래요. <웃음> 맛있는 것도 있어. 마행이 우리가. 김행가 진짜 고추 맛이 나요. 좀 그렇다고 맵지는 않아. 짭짤하고 고소해. 맛있어. 요런 재미 버스 타고 가면 좋습니 넘어가는 지 센트럴에 왔습니다. 이렇게 막아 놓는 이유가 카니발 때그 퍼레이드 하려고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해렸습니다와 너무 더워 오늘 34도 같은데? 여기는 센트럴에 있는 제일 큰 공원이에요 오른쪽에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팔고 있어요 DLT라고 전철로 갈아타러 가고있어요 이거 이거 타러 가고있어요 있어 이제 기다리면 돼요 키우 카드 마이씨 다 환승이 돼요 이거 하나로 네. 참고하세요 3의 아리야 이거는 1분 뒤에 쫓아간다고 나와있죠 플라스 여기 네. 온다고 하는데 여기 게 보시면 여기 오고 있어. 이거 아부리 이렇게 눌러야 돼 그래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CTTO 해도 될것 같아 이거 타고 1시간 동안은 다른 걸로 갈아타도 환승 요금을 안 내요 환승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사실 제일 붐비는 것 같아 진짜 센트럴은 사람 너무 많아 차도 너무 많이 막히고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아무튼 무료 환승이야 너무 편해요 엄청 유명한 국내극장이랑시의원이 여기 있어요 지금 보이는저국이시의원이고있이는이이 여기는 국립 <웃음> 광장이, 광장도 이렇게 광장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 것도 많고 이것 타고 쭉 가면은 산투스도모 공항으로 가요. 공항까지 가는 거 너무 편리하게 잘해놨어. 이런 거는 브라질 국기. 바닥이 이렇게 호파카바나 바닥 센트럴드 <웃음> yeah. 늦었어 나 2시에 수업인데 역시 건물 안은 시원해 밖은 진짜 너무 더워 오늘 34도인데 체감온도는 거의 38도 40도 정도 1908년 <웃음> 저런 것들도 역사가 엄청 오래된 것들을 저렇게 인테리어를 저렇게 해놨어 건물 안에 저렇게 식물들도 심어 놓고 너무 답답하지 않게 에이. 아무튼 진짜 깔끔해 나는 이제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닌데 히스토리 끝나고 밥 먹으러 왔어요. 배 너무 고파. 저렴하게 맛있게 먹는. 거. 샐러드랑 이렇게 밥이랑 그리고 이제 그램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좀덜었서 오늘 메뉴예요. 저녁 식사. 소고기랑 베이종 밥이랑 샐러드 이렇게 맛있겠다 싹 비었어 <웃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 나 나오고 있어 그걸로 이제 계산하면 돼요 몇그 g 나왔는지 보고 실패할 1 2센트 나왔어요 <웃음> CPR이면 한 2800원 아 점심,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파시킹이야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1.5회야 음. 음. 저녁 되니까 좀덜덥다 아이스크림 먹으면 좀더 시원하겠다 고마워 음. 맛있어 음. 음. 센트를 나온 김에 코파카바라 가려고친 승부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일하는지 구경할라. 에트로 시넬란지아라고. 에트 핑크색 라인 으로된 곳은 여자들만 타는 곳이에요 그 출근시간, 퇴근시간에만 이쪽에는 남자들이 타면 안돼 여자들만 타는 라인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내리면 콧박 가만 나요 <놀람> 여기도 콧박 <콧밥> 가만 <놀람> 하고 지하철이 지하 동굴 같아지하철나 서서, 어, 걸어가야 될것 같은데, 저메트로는 저기 코파카바나에 나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나온다. 활기차 <웃음> 역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웃음> 아일을 하고 있네 다리 여기 잡고야 아이 친구 칠레나 칠레. 자, 여기 칠레 여기서 가이테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o l a cara, tudo bem? Como o c ê tá? Eh, um grande abraço para toda a gente da da Coreia. meu nome é c a o Renato, sou guia de turismo, estudante por enquanto. 아기 u i esse é o meu m e l h i n s o r t e g a a r a o s a ele n 이 o n t worry, don't worry. Don't w o r o n t w r Thank you. 에서 물건 파는 것도 있고 왼쪽에는 바닷가. 아 맛있는 냄새 나 배고프다 북한으로, 최고 으거 북한으로, 북한으로, 북한으 같은 바다로 바알라 해변이 달라. 바로 옆에 좀 도우면, 이렇게, 이파네마 해변으로 올수 있다. 이렇게 자전거로 계속 갈수 있어. 이게 너무 좋아. 코파카바나보다는 좀 조용해요, 여기가. 이파네마가. 센트럴에서 좀 멀고. 어쨌든 코파카바나가 3대 미양이니까 여기는 뭐, 현지 좀 부자들이 좀 사는 동네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한산해요, 여기는 조금. 네블론까지 왔어 여기는 정말 사람이 없어요 진짜 조용해 이렇습니다 아 가야지 이제 전철 타러 가야 돼 너무 늦었어 여기까지 띄우되자네이루 센트롤에서 오늘 쿠파카바나 그리고 이파네마 네블론까지 같이 왔어요 다음엔 어디 가지?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비유에서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어요. 1 시간 타면 1 시간 동안 무료예요. 이렇게 그리고 15분 뒀다가 다시 1 시간 또탈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종일 탈수 있어요. 사실 카드만 있으면 이타우 뱅크예요. 너무 유용해. 이렇게 산책할 때. 제일 좋아. <웃음> 꿀팁. 버스 내려서 BRT 타러 왔거든요. b e h b r t h e h e h 기서는 근데 브 e h 발음 e h e h t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t 는 e h t 는무료 e 요 버스 두개 붙여 놓은 것 같아 엄청 커요 그 중간에 이렇게 노점상도 있어 나 이거 사먹었어 개인적으로 좋아해 이 과자 짭짜름하고 맛있어 기다리면서 다 먹었어. 이렇게 차지하는 것도 있어요.